Thank <laughs> you.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운데요 아 뜨거 <웃음> 뜨거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사실 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인데요 아이번 주제는 아, 네. 예. 어떤 <웃음> 주제일지 바로 어? 공개하겠습니다 기둘기랑 1년 살기 비둘기로 1년 살기 단, 음 비둘기랑 1년 살기는 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어, 룸메이트. 5마리 진짜. 이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 5마리 아아아 자, 비둘기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되네. 그리고 이쪽이 인터스텔라 팀 자, 이쪽이 현재 팀 자 그럼 비둘기랑 1년 살기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저는 먼저 네네. 도겸 씨 비둘기 모사를 한번 보고 시작하고싶네요 아 비둘기 어, 모사? 어, <웃음> 네. 아 그럼 제가 먼저 그러니까 아, 인터스텔라 팀이 계속 아. 해왔으니까 이번 비둘기로 1년 살기 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DH 형이 이제 비둘기 모사와 함께 비둘기 무언가를 제시한다네요 네, 네. 비둘기를 통해서 개인기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 도겸 고 <웃음> 네가할때 내가 얘기할게. 오케이. 남들이 가지지 꾸꾸. 못한 개인기가 생김. 꾸꾸꾸. 매력적인 사람 될수 있습니다. 꾸꾸. 어, 매력적인 사람이 돼. 꾸꾸꾸꾸. 부메랑. 꾸꾸꾸꾸. 오. 오. 연용 꾸꾸. 발. 꾸. <웃음> 보셨죠 여러분. 평 평생은 모든 분들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거나 그렇지만 음. 길을 가는데 <웃음> 꾸꾸. 발. 꼬꼬 부메랑 이레어함 어떠세요? 레어함 <웃음> 데어함. 근데 꾸꾸만 <웃음> 있지 않고 끼끼도 있고 꾸꾸도 있고 끼끼도 있고, 끼끼끼도 있고. 끼끼끼도 <웃음> 있고 다섯 마리나 있습니다. 꾸꾸 끼끼 끼끼 가까꾸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이제 한해서 뭔가 를 만들. 똥은 많이 싸나요? 네. 똥은 많이 싸요. 똥도 많이 싸죠. 그렇지만 비둘기 똥은. 아 비둘기도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비둘기 에 파수꾼 조용해. 비둘기 쪽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2 외국어, 제2의 언어 얻기 쉽습니까? 어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치가 많이 필요하죠. 진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섯 마리의 끼끼 꿀꿀 까까랑 같이 살면서 비둘기 해 언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보이죠? 아 이렇게 그렇죠? 네. 아, 네. 그리고 <웃음> 아 여기서 비둘기라는 동물은 실제로 반려동물로 분류가 된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충분히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자 우선은 자 비둘기가 된다면 저희 비둘기가 된다면.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네. 어. 네. 왜 그래요? 네. 네, 저희가 비둘기가 아, 된다면. 아, 그러면은 저희 우선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 혹시 마블 좋아하시나요? 그걸로 끝났지. 마블 좋아해요. 좋아. 좋아. 아이언맨. 아 네, 기계로 좋아요. 하늘을 날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날수 있는 겁니다. 야 사람들 네. 날기 위해서 비행기만 를들고 <웃음> 네네. 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웃음> 그렇죠. 하지만 전날수 있어요. 도겸 씨 혹시 도겸 씨 솔로곡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예? 네? 콘서트 때한 솔로곡 네? 불렀어요 아니, 당신, 당신 날고 싶어요. 싶잖아요. 당신 날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웃음> 고고. 고고. 아, 아, 아, 아, 아, 아, 고고. 내가 아, 아, 아, 그 노래. 세상 꼬꼬자 그그 아, 아, 네. 네. <웃음> 비둘기 들어가 주시고요. 네. 네, 네, 제가 속수학자 보실게요.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로 1년 살잖아요. 근데 비둘기 고아 한개 사는 거는 언제나 할수 있는데 비둘기 어, 되고 나서 사는 거는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 맞죠. 그리고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비둘기. 선생님. 선생님. 아까 D A C 말하는 비둘기 개인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비둘 비기 2년 동안 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잘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정한이와 말했던 비둘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네. 비둘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 많이 <웃음> 굉장히 아, 잘하죠 인정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비둘기가 되면 비행기 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가고 싶은 나라를 다갈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나라의 의견이 비둘기 비둘기가 비정다는데. 그 정도면 어떡해요 비둘기를 하고 시원시켜 200km로 좋은 의견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고 싶다 날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맞아. 더큰 새들도 있죠. 비행기에 부딪힐 어,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비비탄 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뭐 날수있지않나요뭐 나는데 요즘 환경이 좀안 좋지 않습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먹다 었 살이 쪄가지고 막 닭인 줄 알고 막 잡혀가지고 치킨. 본인 네, 데리고 얘기하지 데리고.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자. 날고 싶다 저는 비둘기가 되면 팬분들을못 만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 무대에 아, 못 아, 서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 제일... 저는 무대에 서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아 근데 무슨 비둘기에 대해서 난다고 그런 식으로 저의 직업을 들먹이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죠 직업이 비둘기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의견은 너무 진지했으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은이 똑같은 <웃음> 얘기를 약간 돌려서 말하자면 아니요? 비둘기랑 1년을 같이 산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포기할 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둘기라는 생각에 자기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랑 같이 일년 동안 산다면 청소는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는 제가 합니다. 광산 사람이야. 이거는 약간 저희한테안 되게 어, 너무 온 팀이야? 엑스맨인가요? 자 그리고 비둘기로 살면 네? 관략근의 힘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리저리 날라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으! 똥을 싸버리죠. 할 필요가 없죠. 아시죠? 할 필요가 없죠.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싸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싸는 얘기는 그만 네, 합시다 네, 과는그에 네. 대한 네. 제기나그만그러는데비둘기로 그러니까... 네. 어? 1년을 살다 아무는그 싸는 버는 그만큼 싸는 얘기는 그만큼 싸는 그럼 큰일인데요? 그기 그만큼 나도 모르게 두건좀 어, 많이 모자 길년이야 모자 길년. 여러분 모자 길년. 한 번만 정한 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대입을 해주세요. 정한 씨 방에 지금 어떻게 혼자 지내시죠? 아 저는 혼자 지냅니다. 자 비둘기랑 일년 살기를 지금 택하셨어요. 네네. 자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함께 살면 다섯 마리 이상. 그렇죠 그렇죠. 다섯 마리 지금 주무신다세요 주무세요? 다섯 네. 마리가? <웃음> <웃음> <웃음> 정환 씨가 허인나 1년을! 이렇게! 허인나잘 사시겠습니다 <웃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정합니다 <웃음> 하늘을 달리다 이적 선배님의 노래가 있죠 말은 네. 하늘을 달려 음.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꿈그 그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Fly, 그렇죠. Fly to the sky 선배님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를 살게 되면은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보세요 겁이 없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민규는 비둘기가 못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속공포증이 네. 있잖아 우리 팀으로 오세요 비둘기가 자, 되면 저... 고속공포이 없어지겠죠 아 저도 좀한 얘기를 아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팀으로. 하자면 어 텐션 올리셨네 민규 세 마리에서 끝났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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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 팔치, <웃음> 엄청 좋네. 비둘기가 이런 식으로. 아, 아, 저희가 평생 사는 겁니까? 비둘기가 아니죠. 춤을 추신다면? 비둘기가 춤을 춰? 어 예. 비둘기. 진 진짜 진짜 노래까지?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는 거죠. 그렇죠, 그년뒤에는 무조건 리듬감 리듬 천재. 좋네. 그렇지만 <웃음> 사람이 1년 <웃음> 동안 저렇게 연습을 해도 리듬감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비둘기는 일본 이런. 매일 수고할 대로 수고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의견 인정하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쵸? 비행은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어, 왜, 어, 비행은 안 좋은 <웃음> 여러분, 것이다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다 <웃음> 비행은 나쁜 탈손으로 아, <웃음> 예, 아니... 빠질 수 있는 비행입니다 나쁜 탈으로 빠질 수 있기 전혀 에 좋은 것같아안 돼요 좋은, <웃음> <비행은 안 웃음> 좋은 의견 인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네, 네. 조련이 잘돼 있다면 네. 배변 활동 네. 그리고 잠자는 거다 네. 네. 괜찮습니다 봐봐 이렇게 있다가 아, 어, 꾸꾸야 우리 잘까? 꾸꾸 꾸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가는 일로 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주니. 제가, 어.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토끼 그리고 물고기, 오리 같이 다 키워봤었어요. 와. 아까 정아리 형 많았던 어, 어? 그런 상황은 절대 불가능해요. 특히 강아지랑 새벽 고양이 이런 동물은 해. 새벽에 더활 반적이 돼요. 오리 진짜 밤샘에서 이렇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을 수 있어. <웃음> 심지어 다섯 마디 같이 살면 만약에 다음 날 6시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근데 3시에 일어나서 다섯 개 다섯 개 오니다. 고구야 가자. 고구. <잠시만요>. <웃음> <웃음> 가능합니다 비둘기 키워 보셨어요? 비둘기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배양 감각이 똑똑해요. 상당히 뛰어나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지능이 높은 친구로 1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어... 아, 저 그것도, 네. 그것도 좋은 거. 그 비둘기 살겠다는 어... 얘기 아닙니까? 네. 아, 저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전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 사명 씨, 비! 비둘기다 둘둘리둘리도 <웃음> 비둘기였어? 기, 기! 기승전결이 없지? 여러분 비둘기를 키우면 집안에 세스코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벌레들 잡아먹어줍니다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생긴 병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몸에 생긴 병균이요? 네, 벌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건... 밥이 벌레예요 네 네? <웃음> 여러분들 뭐 밖에서 살면 그거 먹고 아니요, 사야 저 돼요 아니요 저는 새우깡 먹습니다 자 보시면 비둘기랑 살면 두번손빼주십오 거만해 보입니다. 진짜, 비둘기 같은 친구 아시죠? <웃음>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병이 걸리면 네 친구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오, 같이 살자 그렇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러 키우지 마현 담았어, 현 담았어 이제 사람에게는 조류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섯 마리의 구구, 끼기 까가 뭐 이런 친구들과 이제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생기죠 병 하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면역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왔고요 꾹꾹꾹 구구 들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2 1세기에 기계 기술들 이런 거 지금 사회자님도 지금 컴퓨터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생겨나으로써 직업이 적어져요. 비둘기를 5 <웃음> 마리 키우고 있으면 비둘기들을 한데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능을 발달시켜서 비둘기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죠. 이거 뭘, 내, 내 걸어 집에 걸어 있는 5마리의료입니다끼끼 가가기기를 이렇게. 쿱스 씨 집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 해주는 거예요 다섯 명 있을 때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어, 그러면 남은 다섯 명을 더 영입을 해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네. 아, 축구팀도 그러면... 뭐 도치지. 아, 아, 뭐 축구팀도 아, 교체, 아, 교체 아, 선수가 있듯이 아, 미미무무마마 아뭐 이렇게 마마. 도도 디디 다다! 이렇게 이적 가능합니다, 이적 가능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나머지 시청자분들 몫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태그 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절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호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비둘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둘기가 되면은 평생 사는 게아니다단 1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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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주 논리정연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논리나이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도에서 한달 살기 가져간 물건은 메이크업 박스 대 피리. 빵빵빵빵빵빵 빵. 자 인터스텔라 팀은 어떤 걸 들고 가실 거죠? 저희는 피리를 들고. 인터스텔라 팀은 피리를 들고 가고 현재 팀은 저희는 메차에 있는 메이크업, 메이크업, 박스. 박스. 메이크업 박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두번 먼저 시작했으니까 현재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겸씨 나와주시죠. <웃음> 아, 조겹씨. 아, <동물하네요>. 네. 저는 <웃음>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너무나 외롭죠. 네, 그렇죠. 네, 그치만 제가 가진 건 메이크업 박스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메이크업 박스로 동물을 화장시켜준다는 면목 하에 동물과 친해지는 겁니다. 으아!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이런 방법으로 유인돼에서 음. 친구도 오. 생기고 같이, 이제 같이. 사냥할 오.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고 와. 생각합니다 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연습을 하겠죠, 피리를 그럼 저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될수 있습니다 피리 피리 소리 하나로 동물의왕국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 뱀은 제가 했습니다. 어, 뱀이다. 뱀이다. 어, 뱀이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 뱀이 물고기를 잡나요? 물뱀입니다 물뱀이에요. 예, <물> 뱀이에요. <웃음> yeah, <그렇습니다. 웃음> 어,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모인도에서 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스를 태우는 게 아니죠, 아니죠 메이크업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물 중에 알코올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아세톤의, 아세톤의 알코올. 알코올 거울로 이용해서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다 어,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서 무인도예요, 무인도 그, 메이크업 무인... 박스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핸드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필림으로 <웃음> 유튜버 하죠 독보적인 <독보등의 웃음> 유튜버 <웃음> 그리고 무인도에 숨어있던 원주민으로 분장합니까? 분장이 가능하죠 오 좋네 좋네 그렇죠 그리고 저. 이 의견에 덧붙여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 네그 네.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 스펀지를 일단 두고 스펀지밥 <웃음> 내 친구 나라라나밤볼수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이자면 <웃음> 아까 원주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웃음> 원주민과 친분을 쌓은 뒤 아, 원주민이 있나요? 네 원주민과 친분을 <웃음> 수 쌓은 수뒤 유튜브로서 더 창창한 <웃음> <웃음> 저는 피리를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알겠수 뭐, 뭐, 뭐, 있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리빠빠, 빼리빠빠도 할수 있지만 피리 가운데 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에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물고기 잡는 겁니다 이야 이, 오, 이, 아, 이 압력이 대게 세야겠네 그 정도의 써야겠어요. 기압이 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보기에는 무인들로서 한달 살면 한 29일째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웃음> 고데기로 기금... 사냥이 가능합니다 고데기요 고데기로요 고데기요? 네. 모데기요.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고데기로 그러면... 이렇게 탁 잡는 거죠 <웃음> 저희는, 눈썹 저희는 눈썹 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데기로 고데기를 이렇게 바닷가 가서 하다 보면은 동기 친구들이 나옵니다. 맞아. 동기 아아 친구. 동기 아 친구들이 나와서 동기 친구 다 같이 춤을 추다가 다어 버는 아아 거죠. 그렇죠 입을 아딱 보여주면 한명한 아 고맙다. 근데 진주가, 아 진주가 있어. 진주가, 진주가 있어. 진주에서 그 진주를 다 모아서 딱한달끝났는날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와. 딱한달 나가면 다이아 유튜버도 되고 진주도 획득하고. 심지어 더 좋은 건 그렇게 놀 때. 그런 햇빛 밑에서 놀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피부가 타지 피부? 않을까? 가외선 아. 나는 아. 아. 걱정하시잖아요 안야 그거는 선크림이 <웃음> 진짜 선크림이 피부 노화 방지에 야, 진짜 야 무슨 말 도와 TV는 <웃음> <피부는> 솔직의 경쟁력이 <웃음> 너무 높다 자, 도겸 씨네 자, 만약에 무인도예요, 지금 여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뭐 먹고 싶어요? 피자요 피자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네? 치즈, 밀가루 그렇죠, 치즈, 우유가 필도겸아페퍼로니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자, 우유 자, 소를 불러올게요, 제가. 아, 저, 저, 저, 아, 따라... 피리로. 아니, 피리로. 아, 이렇게 부실한 피리를, 피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소가 왔죠 죽어왔습니다. 자, 어요 우유가 생겼죠. <웃음> 햇빛에 말려요. 치즈가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피자를 만드는 것도 한2고일 걸리겠네요. <웃음> 피자를 굽는 건 것도 햇빛에, 햇빛에 구워요. 시키면 돼요, 그냥. 원숭이. 원숭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거의 무슨 순사인데, 순사. 술사 무슨 순사, 무슨 순사. 아, 이 피리가 엄청나네. 돌아다니면 그냥 비둘기가 와서 나뭇가지 를 갖다 주면 호랑이가 와서 짐승을 잡아다 주고 원숭이가 불을 지펴 주고 호가 젖을 짜줍니다, 여러분. 야, 아니 근데 피리는 진짜 동물 부리는 거말고할수 있는 게 없나 봐요. 동물을 근데 동물을 등, 등 부리는 거는 하는... 네,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는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피리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피리로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음이죠 <웃음> 정답! 이수영 소개는 힐 릴리 <웃음> <웃음> 정답! 정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외로운 무인도 생활에서도 혼자서 즐기면서 <웃음> 여러분은 메이크업 박스로 많은 메이크업을 할수 있겠죠? 저는 피리를 비트 박스를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좋지 아니 피리로 비트 박스로 만약에 무요 여러분 네. 무인도에서 나가고 싶어요 한달 사귀지만 그 손에 나갈 수 있어요 구출이 되면 배가 지나가요 배갑지기뿌 뿌! 배가 뿌 뿌! 뿌 <웃음> <그래서> 배가, <웃음> 뷰뷰뷰레, 뷰뷰뷰레, 뷰뷰뷰레, 만나는 거죠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열심히 바, 반박할 거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양, 것 같아요. 네, 양지보도 어,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아 이번 주제 여기서 나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웃음> 못 <할것> <웃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논리 준비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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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낮 시간인가요? 네낮 네, 네, 연습이고요 현재 팀이 밤 연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인 만큼 ]인데. 자, 주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 주신 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흥분하게 저희는 항상 시간이 필요할 때꼭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딱 끝내는 거지 파이 연습 끝낼까? 오 다시 다시 다시 미안해 미안해 가위 네, 네. 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규가 5시 이전에 제대로 일어나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요 <웃음> 아, 아, 아, 아, 안 보셨어요? 그때만 이제 각성을 한 거고 민규는 어떤 레슨도 3시에 잡혀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시는 아, 아, 분들 아, 계시죠? 같 반박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모든 회사, 음식점, 식당 몇시에 엽니까? 10시. 동사무소 10, 10시 한 5시 반에 9시에서 10시, 10시, 10시.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대부분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시간에 열고 그시간에 닫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며 모두 것이 다 끝난 새벽에 연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니까 와! 와. 내 저희 내 새벽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그래. 뜨겁다 나! 보다 뜨겁다 잠시만요 왜요? <웃음>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예전부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당신들 들어가요. 초심 다 잊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웃음> 10시에 출근을 하여 잊었습니다 트레이닝 일지를 적고 잊었습니다 밥을 먹고 잊었습니다 원주중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아 추억팔이 하지 마시고요 30분 동안의 표정 연습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왔던 당신들이 갑자기 그 시간에 연습을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니다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웃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좋지만 남들 속에 어우러지는 것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요즘 21세기는 남들과는 달라도 된다라는 그쵸? 주의가 요즘은 좀 뜨고 있어서 맞아요. 어떤 주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에만 속박되어 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해방 뛰어 히트.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맨날 새벽 연습하니까 낮에 하자고 해방하자 해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 민규 씨랑 그 의견을 네, 종합을 했었어요. 네. 네. <웃음> 네. <그럼> 요즘 <웃음> 세상은 다채로운 아, 차이들이 창조를 맞아요. 하는 그런 세상이기 네. 때문에 저희는 세븐틴입니다. 뭐죠? <웃음> 아, <웃음> 제가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낮에 오, 연습하는 장그 방송국에서 녹화든지 아니면 무대든지 새벽 2시부터 낮에 10시까지 하는 무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많죠? 그쵸. 이 시간 안에 양성, 녹화랑 음, 이런 거 하셔야 세븐티 콘서트도 마찬가니다 맞아 그쵸. 근데 우리 항상 새벽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멍상대랑 멍상대 새벽 익숙하잖아요? 원래 자고 있는 시간 그러면 아침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에 안풀려요 맞아요. 지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열심히 연습하면 세븐틴이 되도록 합시다 아, 저할말 네. 그러면은 그냥 기분 좋게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끝나고 2시 시작해서 10시 끝나잖아요 네. 1 10, 6시 시작해서 10시 끝냅시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그러니까시 <웃음> 연습을 4시간만 하자는 아, 말입니다 아 4시간? 네. 그쵸 그렇죠? 6시에 아, 시작해서 밤 10시, 10시 끝내시는아 너무 좋죠 아저또그 아예 저희가 뭐 완벽하게 할수있습니 너무 속상해요 우리 마음 하나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잖아 일로 와늘 항상 빨리 와 앞으로 와늘 항상 세븐틴 뭐야 한시 <놀람> 까만 <세븐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가야 되는구나 우리 이안 왔잖아 야 애들아 우리 연습 시간 함께였잖아리 언니 대단하다 우리 어, 자 우리 손 한번 모아볼까 연습시간이 뭐야 하나 둘셋 하고 파이팅하면 어, 원 엔딩하고 딱 빠지자 우리 하나 둘셋 파이팅하고 원우가 없어 원우가 없어 원우 파이팅 중간 중간 제 사회자야. 예야 어? 우리가 화이팅한다빠 봐시죠, 아, 프로. 아, 프로. 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건 같이. 거는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하자 아 그래? 알았어. 마무리 원형이 아, 한번 해줘. 그래. 약간. 우리 시간을 구해받지 말고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해 세븐틴이 되자.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그래. 나는 하나, 하나. 좋아. 연습으로 가자. 너무 자랑스러워 가자. 우리 팀이. <웃음> <웃음> 네, 아 어, 저도 어, 시간을 <웃음> 구해받지 않고 <웃음> 연습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어 어쨌든 마지막에 다 같이 화목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논리 나이시 된것 같습니다. 자제 1회 SVT 논리 나이트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어, 소감은 말씀 좀 들어야 <웃음> <시작해야> 되는데. <웃음> 아, 아 소감. 소감. 아 소감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 뭐 이런 거는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합니리 모두 다 살고 싶은 대로 네. 어, 살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아, 아, 네. 자 민규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 오늘 무논리.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또 멤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문 올리로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논리 정연해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아난는 나는 지켜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정론 누군지 모르겠네. 음, 음, 음. 음. 어 일단 오늘 여러분 한국어 너무 잘해서 약간 부러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약간 이런 거할 때는 만약에 중국어 했으면 내가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 지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네. 어. 우리 한국말도. 준희 씨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제일 못하는 건 민규가 제일. 잘해 다음 현재 팀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아 일단. <웃음> 자 현재 팀. 네. <웃음> <웃음> 자 잠깐 이거 준호 해주세요. 네. 롤리나잇.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웃음> 다음. 아 이렇게 네. 정말 무논리로 네. 이렇게 대결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게 몰랐어. 이 편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 편에서도 더 재밌는 네. 주제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거같아요습니다 네. 나 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또 2차, 3차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굉장히 무 논리적인 어, 많은 주제 했잖아요. 뭐 했죠? 손세계. 자, 손 여러분, 세게 손이 세계에 떤 세게 세게. 손이 세계에 떤뭐 논리 세계 떤뭐 비늘 에코박스 들고 가다 뭐 피리 들고 가던 뭐 비둘기로, 비둘기로, 비둘기로 살던. 살던 비둘기랑 살건 뭐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요. 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어.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어려웠는데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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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웃음> 난 너의 비타민